자자 먹고 싶은 거 고르세요. 잠깐 기다려. 들어주세요. 정면. 이거 샀어요? 아니에요. 감사합니다. 네. 네. 네. 니다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얼른 우유. 우유 한 번만 한잔한권더 갖고 오세요 야 음. 이렇게 <웃음> <웃음> 다줘다줘다줘아떨어지거 주워 먹지 말아 아이 자 맛있어요? 네 많이 먹어요? 아, 네. 안녕